장소장입니다. 오늘 신당동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야, 2023년 토끼띠에 신당동 중앙시장에 전문가들 좀 뵙고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게 나을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야, 주방 가게입니다. 야, 보이시나요? 와. 예!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김상훈 소장은 여기 신당동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야 중앙시장에 올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외식시장의 역동성을 느끼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식시장의 바로미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당동 중앙시장의 역사라고 할수 있는 야 우리 중앙시장의 지존 야 우리 대표 사장님 한번 오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범 대표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중앙생활에 <웃음> 예. 한 25년 근무하고 있는 김원범 아, 25년. 맞아. 네. 25년 정도 돼야지 소위 말해서 선수축에 조금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외식시장이 상당히 거의 그냥 딱수도폐 있었잖아요. 네. 거의 수도. 정말 폐업자 좀 늘지 않았습니까? 예. 폐업도 많이 늘고, 예예, 신정하신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 예예예, 예, 예.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풀리는 상태에서, 예예 예, 예. 다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인건비나 인테리어 자재비나. 그게 이제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상태니까 는 특히 2023년 이제 올해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분들 아니면 뭔가 좀 바꿔볼까 이런 분들이 뭐 서서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첫째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 시장 중에서 요즘 우리 김원범 대표님이 느끼시게 야, 요즘 그래도 눈에 띄는 음식 좀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 아이템이 있나요? 핫한 아이템이라기보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삼겹살. 아, 삼겹살. 예.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치킨 종류. 치킨. 어. 그 면으로 삼겹살, 따지면. 삼겹살, 치킨. 면으로 따지면 이제 칼국수. 아, 그. 예, 예, 예. 그세 종류가 지금 제일 핫한 음식인데. 그러니까 삼겹살, 치킨, 네. 그 다음에 칼국수. 그러면 먼저 삼겹살부터 보면 우리나라 삼겹살집이 2 5 3만0 0 3만 개인데 삼겹살이 뭐 이를테면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한 200개 정도 갔다가 지금 이제 거의 보합파락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수많은 한때 제주삼겹 많이 떴었지만 또 원가 너무 비싸고 하면서 원래 재미없었고 최근 들어서 냉삼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듯 했는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네. 사람들이 많이,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지만 네. 그 어느 정도 질이, 예, 고기 예. 질이 나야 되는데 예. 질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 대비만 에 너무 급격히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어느 손님을 봤다 보면 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요즘 대표님 보시기에는 삼겹살 그러면 2023년 올해는 그래도 어떤 컨셉을 바라보는 게 나을까요? 그냥 딱느끼 시에 일반적으로 정육이나 음. 그룹 쪽을 유통을 뚫으면 음. 손님들한테 원활하게 더 좋은 고기에 저렴하게 공급할 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주대지나 지뢰대지나 네. 이런 산지에 국산육을 가져다가 예. 한우 제가... 유통단지를 통해서 물건을 받으시면 그렇죠. 체인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체인점에서 받았을 때는 원활하게 이제 본인 시간도 지킬 수 있고 하루에 얼는 양이 들어오는 양이 있지만은 음. 개별적으로 좀 다리품을 팔아갖고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어필해 주는 게 그런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맞아요. 삼, 삼겹살, 이 삼겹살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판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불판. 네. 이건 지금 철판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모든 고기는 참숯 직화구이가 제일 맛있더라고 네, 네. 예, 근데 삼겹도 참숯 직화구이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철판, 무쇠 철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석쇠 위에 실실이 석쇠 삼겹살의 불판은 뭐가 요즘 가장 나을 것 같으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참숯이 고기는 네. 그래도 삼겹이든 네. 갈비든 <웃음> 참숯이 좋긴 좋은데요 예, 예, 예. 우리나라 외식사업들은 한국 사람또 성격 자체들이 좀 급하기 때문에 맞아. 빨리 먹고 빨리 어. 퇴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스불을 많이 선호를 하죠 상급 같은 어, 경우에요 어. 근데 손님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어. 고기집에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것 때문에 어. 고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 주위에 세팅 메뉴가 어떻게 나요하다 아. 예, 예. 아. 정리하자면 첫째는 원재료가 중요하고 네. 수입보다는 그래도 뭐 칠라산, 유럽산, 독일산 수입보다는 국내산, 삼업이 나을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철판과 숯불의 일자, 일단이 있는데 네. 밥 비벼 먹기는 철판이 낫고 숯불 같은 경우는 원가가 좀더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아, 그리고 한때 숙성도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한 20년 전, 네. 10년 전에 고추장 숙성, 된장 숙성, 와인 숙성, 온갖 숙성 예, 수입 가지고 했던 건데 <웃음> 장어로 따지면 뭐, 뭐 매실로 담뭐 장어로 맞아, 맞아, 맞아, 뭐, 맞아, 뭐 맞아. 본자로 한 장어도 응. 있지만 응. 그래도 원 자체가 제일 난것 같습니다 <웃음> 오케이. 네. 두 번째 아까 언급하셨던 게 치킨 시장 우리나라 치킨 가게한 7만 개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만 500개가 넘어요 공장에 등록된 그렇죠. 브랜드가 치킨은 체인점 커피하고 치킨의 공통점이 브랜드가 강하단 말이에요, 네. 어, 브랜드가. 그러면 치킨은 브랜드 찾아서 한마 해야 될것 같아요, 올해도? 2023년에도? 제 주변에도 아는 분들이 어. 치킨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하루에 100마리 팔아가지고 음. 순순히 남는 거나 본사에서 맞아. 받은 거나 맞아. 직접 떼어다가 음. 염지닭을 받아갖고 파는 경우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체인점에서 받을 때는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거는 편한데, 맞아. 주인이나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어필할 음. 때는 음. 직접 다리품을 파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게. 아까 브랜드로 본사에 공급해서 파나, 그러면 그래봐요. 요즘 10% 떨어져요. 독립점을 하되 체인점 못지않게 좀 꾸며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게 칼국수. 칼국수 그러면 그 옛날 닭한 마리 칼국수부터 시작해서 어디야 해물 칼국수, 바지락 뭐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그 다음에 버섯 매운탕 칼국수, 수많은 칼국수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장 오리지널인 명동에 가면 오리지널 사골 칼국수. 뭐 저쪽 청와대 칼국수 이런 시장이 어, 2023년에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사계절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음.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음. 우리나라 사람도 대부분 면 종류 자체를 거의 한 50% 이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예. 예. 칼국수는 꾸준하다고 봅니다. 아. 시장 옆에. 수제비시장도 있잖아요. 네. <웃음> 제가 좋아했던 그 충무로 흑동빌딩 옆에 칼, 칼제비집 없어졌어요. 네, 식당하시는 분 어느 메뉴 <웃음> 선택하시던 간에 <웃음> 예. 식자재는 힘드시다도 새벽시장에 한번 나갔다 오시고 아, 그렇지.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여기 신당동에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 7,300개 됩니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네. 가맹점주들이 오는 경우 아니면 이제 신규 창업자들이 창업하려고 오는 경우 아니면 기존의 음식점 사장님들이 업종 변경하려고 오는 경우 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수요가 제일 많나요 여기는? 요즘은 업종 변경. 업종 변경. 기존에 <웃음> 업종 하시던 변경. 분들이. 어. 저도 느끼는 게 컨설팅 문의 고객 중에 신규 창업 문의도 물론 간간히 있습니다만 기존 사장님들이 코로나 3년 지나면서 판도가 또 변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 메뉴라도 한번 바꿔볼까? 부가 메뉴로 바꿔볼까? 식사를 줄여갈까? 술을 줄여갈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다리 품파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품파는 거. 그러니까 저는 시간 나실때 여기 중앙시장에 오셔서 네. 여기 대경주방 우리 김홍봉 대표 목소리라고 한번 들어보고 믿을 수 있는 건내 발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